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12월 20일 정기점검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컨텐츠부터 신규 장비와 그리고 이벤트 세 가지가 이렇게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신규 컨텐츠인 악마 토벌 북부 지역이 드디 열렸습니다. 자 여기서 사용하는 아이템은 바트라 시만이라는 요 눈동자 모양 요거구요 현재 이렇게 두 개가 열렸습니다. 총 전투 지역은 어 최소 70만부터 최대 220만 그 이상까지 전투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장비는 새롭게 추가된 마법서라는 장비가 나오고요 70만 지역에서는 일반에서 고급등급 100만 지역 이상에서는 희귀등급 200만 지역 이상에서 영웅등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200만 지역 이상에서는 축복받은 그리고 저주받은 마법서 강화 주문서도 같이 나온다고 하네요 일단, 이 바트라시만 어디서 얻느냐? 현재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일반 상점, 주간 상점에서 이렇게 골드로 주간 3회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일 임무가 변경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아이템을 아마 받아버린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네요. 세 번째 완료 보상. 완료 보상에서 바트라시만 3개를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3개씩 계속 얻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니까 이벤트로만 주간 상점에서 골드로 구매가 가능한 것 같네요. 아마도 이번주 혹은 다음주까지만 이렇게 골드로 판매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레드젬으로 판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참 또 시간이 지나면은 이 이상의 이 파편 성찰의 파편처럼 다시 골드로 돌아오겠죠 우선은 1일 임무에서 이렇게 매일 3개씩 받을 수 있다는 점자 마법소 이렇게 생겼네요 일 한번 16개 있는 거 감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일반, 일반이 많이 떴네 단계 올리기 딱 좋죠 뭐 악마토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긴 하지만 바로 아이템이 뜨는지 한 판만 돌려보도록 할게요 뭐 현재 제가 120만이니까 뭐 70만 지역은 그냥 손쉽게 잡죠 여기 이 신전 같은 데서 가운데 등장하는 거 같네요 보스가아 일단은 뜨락이 떴습니다 뜨락 바로 고급이 나오진 않았네요 이렇게 맨 밑에 공격력이 올라가네 수집에는 아직 추가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규 장비 두종이 추가되었습니다 마법서와 수호인장이 추가되었네요 마법서는 악마토벌 북부토벌지에서 획득이 가능하며 루나트라에서는 기만의 분지, 붕괴 사막, 위선의 초원, 망각의 산에서 획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1일까지 진행하는 네임드 스노우팽의 의뢰 이 이벤트 참여할 때 희귀마법서를 확률적으로 획득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등급별 상세 지역입니다 일반인 뜨락의 마법서는 기만의 분지에서 어귀 수렁 절벽에서 획득이 가능하고요 붕괴사막 전 지역에서 또 획득이 가능합니다 고급 등급은 루나트라 북부 전 지역에서 획득이 가능하고요 자 희귀 등급인 대양의 마법서와 산맥의 마법서 이두 개는 루나트라 남부의 붕괴 사막, 붕괴대 모래길에서 획득 가능하고 루나트라 북부에 있는 망각의 산 전지역 그리고 위선의 초원에서 위선의 풀무덤에서 획득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웅 등급인 유성우하고 은하수 마법서는 위선의 초원에서 위선의 나무벽, 앞들 그리고 바이묘지, 황무지 이렇게 네가지 지역에서만 획득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마법서를 강화하기 위한 강화조문서는 기만의 분지에 절벽 수렁 어기 그리고 붕괴 삼아 망각의 산 위선의 초원에서 획득이 가능합니다 자 마법서도 모두 2강까지가 안전 강화 수치고요 3강부터 파괴가 됩니다 이것도 일반과 고급은 파괴되지 않고 희귀 등급 영웅등급부터 파괴가 된다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은 수호인장입니다. 수호인장은 희귀 등급 영웅등급 두개 이렇게 총세 가지만 있네요. 획득하는 방법은 부입보상점에서 주간 한정으로 골드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때 골드로 구매할 때는 희귀 등급만 획득이 가능하고요. 수호인장 또한 안전강화는 2강까지고요. 3강부터 파괴가 됩니다. 수호인장에 제작 시기 추가됐는데 자 이번에는 조금 달라요. 각성하는 시스템을 좀 채용한 것 같습니다. 약간 비슷한 맥락이에요. 마법서 같은 경우는 구강, 구강 이상의 대양의 마법서 이상부터 이제 교환을 통해서 이렇게 영웅 등급으로 바꾸게 됩니다. 대양은 유성우, 산맥은 은하수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식강은 어 마법서 상자 4개네요 4개. 이 4개를 받아서 강화를 돌리시면 됩니다 11강에서는 15개 12강에서는 50개 이렇게 받게 되네요 밑에 0맥도 같은 개수입니다 자 이와 같이 수호인장도 똑같고요 어, 희귀등급으로 얻는 이 추적자의 수호인장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용등급으로 그리고 이 상자 오픈할 때는 정찰자의 수호인장과 습격자의 수호인장을 확률적으로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 랜덤으로 얻기 때문에 둘 중에서 그냥 강화 높은 거를 먼저 쓸 수밖에 없게 되겠네요 다음은 새로운 전설 마석 제작식이 추가됩니다. 벌써 이렇게 바말론까지 전설로 나오게 되고요. 어, 기만의 바말론까지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징벌자의 마석 묘약은 7개로 고정되어 있고요. 심판자의 마석 묘약만 바말론은 16개, 기만은 18개로 나와 있습니다. 자, 성물의 초기화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기본 월요일 오전 0시에서 월요일 오전 4시로 변경된다고 하네요. 그리 이번주는 영지 쟁탈전 짝소주 보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짝소주 보상 자 다음은 이벤트 탈 것이 나왔거든요. 바로 서 설원의 북극곰입니다. 어, 약간 콜라곰처럼 생겼고요. 이렇게 엉덩이 쪽에 이렇게 복주머니 같은 게 들어있네요. 양쪽에 이렇게 산타 양말도 보이고 효과는 골드 획득 5%와 상점 구매 할인 5% 그리고 생명력 물량 효과 3%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이 설안의 루돌프 요 효과보다는 훨씬 좋아 보입니다 아 북극곰 현재 크리스마스 소환위크에 들어가셔서 여기 22,000원 22,000원 주고 구매가 가능합니다 여기 각인석 들어있는 패키지네요 거기에 수집의 증표 150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벤트 소환수가 나왔죠 바로 희귀등급의 아이스팽 영웅등급의 스노우팽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어, 보니까 그냥 눈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 스키를 타고 있어요. 아, 이거 모양도 사람이 아니고 펭귄이네? 눈펭귄이네 눈펭귄. 괜히 아이스펭, 스노우펭이 아니었구나. 자, 희귀등급인 아이스펭은 내년 3월 30일까지 적용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자, 경험치 30%, 골드획트 20%, 그리고 전리포인트 10% 증가합니다. 어, 이거 버프 괜찮은데? 자, 발동시간 24시간. 저번 추석 이벤트하고 같고요. 발동효과입니다, 발동효과. 요거는... 소환수를 꺼내기만 하면 은 바로 버프가 생기고요 꺼냈다가 다른 걸로 바꾸시면 됩니다 영웅 등급 스노우팽은 경험치 획득 50% 골드 획득 50% 전리포 획득 50% 야 저번에 나왔던 산타팽보다는 훨씬 좋아보입니다 저번에 했던 거 어디있지? 아 저번에 했던 팽탄클로스랑 효과가 똑같네요 효과가 똑같습니다 근데 경험치는 펜타클로스보다더 좋은데? 공격력도 더 높게 능력치가 잡혀있네요. 그냥 이 스노우펭만, 다른 소환수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 스노우펭, 이것만 끼셔도 어 효과 엄청 볼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로운 동료가 추가되었죠. 신규 동료 13종이 추가되었고요. 전설 동료 3개, 자, 에델미아, 제릴, 그 다음 디안, 이렇게 3개가 추가되었습니다. 어, 현재 지금 통합으로 합쳐진 서버들의 이름이죠 제릴은 공격력과 방어력 그리고 PVP 명중과 맞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에델미아는 어, 명중과 치명타 그리고 치명타 저항 그리고 PVP 치명타 피해 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디아는 방어력 치명타 저항 그리고 PVE 치명타 피해 감소를 가지고 있네요 다들 효과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영웅 등급에 추가한 동료들은 타르한, 그다음에 캘리고 허즈 이렇게 세 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자, 허즈는 막기, 그리고 PVP 치명타 피해 감소. 캘리고는 방어력에 일반급, 정예급에 추가 공격력이 있, 있, 있고요. 타르한은 명중과 치명타 저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희귀 등급에서는 해돈 방어력 막기, 그 다음 베나스의 치명타 저항, 루덴의 방어력과 PVE 치명타 피해 감소. 그 다음에 라코브, 팀명타 저항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토보스까지 이거는 마법형 추가 공격력 방어력을 가지고 있네요. 고급 등급에서는 헤지트와 바론즈 이렇게 두 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하나는 인간형, 하나는 야수형 추가 공격력 방어력을 가지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이벤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도 겨울 한정 이벤트 몽틈이 추가되었고요. 이번에는 세분화해서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이 몽환의 틈은 1월 12일까지입니다. 1월 12일 세분화적으로 나눠져 있고 여기 스노우펜 80만 지역 이 80만 지역 들어가면은 110만 전투지역까지 있거든요. 110만 전투지역에서 이 골드를 얻을 수 있고 80만 지역에서는 실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위역에서는요거두개다 나오고요. 그리고 20만 지역 여기서는 이 실버만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자 이렇게 파티 상점 들어가시면은 실버 50개로 이렇게 골드를 바꿀 수 있는 이런 교환하는게 나왔어요 매일매일 채우시면은 충분히 골드 바꾸셔서 위에 있는 골드 혜택들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 사냥 많이 해서 실버 씨를 많이 얻는게 이득이겠죠 이번 구성은 좀 알차게 들어있습니다 지혜의 원천 선택상자 여기서는 오 아티팩트까지 고를 수가 있네요 그럼 각성의 기원도 아 각성의 기원은 아티팩트까지 고를 수가 없네요 아, 여기 아티팩트는 따로 나와있습니다 아티팩트 각성의 기원은 6개 한정으로 이렇게 따로 나와있고요 중요한 것은 주간 한정이죠 주간 한정 구매 한정이 아니고 주간 한정입니다 매주 초기화하고 6개씩 계속 살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골드 800개로 소환소 아이스팽 얻을 수 있고요 이 스노우팽의 파티 상점은 1월 19일까지입니다 잘 알아두시길 바라요 자그 다음 이벤트는 스모팽의 의뢰 이벤트인데요. 1월 11일까지 하는 이벤트이고, 자, 매일 오후 8시 40분에 이헤렌디아에서 펜타클로스가 출연을 합니다. 펜타클로스가 나오는 지역은 여기 높은 바람 정상.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위치 찍으면은 몬스터가 나오는 그 위치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행자의 숲, 펜타클로스. 거의 뭐 이거는 필드보스 나오는 위치네요. 그 다음 마지막, 부유하는 정원. 이거 오타네요 장원이라 돼있어 출연하는 그 이벤트 쪽에는 정원이라 돼있고 여긴 장원이라 표시가 되어있네요 이렇게 세개 삼각형 모양으로 밀집되어 있으니까 찾기도 편하죠 오늘 미리 이렇게 위치 이동하신 다음에 여기 지역 다 위치 저장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 전투력이 안되셔가지고 이 헤렌디아를 못 열었다 하시는 분들 여기 지역정보 끄시면은 요렇게 바뀌게 되죠 이 바뀐 상태로 요렇게 클릭하시면은 원하는 지역 이동이 가능합니다 즉 톨런 분지에서 지역정보를 끄시고요 이렇게 찍으셔서 걸어서 헤렌디아 들어가시면 은 이벤트가 참여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잡아서 나오는 이 스노우팽의 감사쿠키 기본 판매만 해도 약 50만 골드 받을 수 있고요 이 감사쿠키를 뭘 하느냐 아까 들어가셨던 이벤트 상점 이벤트 상점에 들어가서 여기 스노우팽의 시크릿박스 5묶음짜리 한 개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총 15번까지 교환이 가능하고요 자, 여기서 나오는 템은, 어, 각인석 선택상자, 그리고 골든벨, 실버벨, 그 다음에 희귀 등급의 대양의 마법서, 산맥의 마법서, 그 다음에 영웅 등급에서는 창가의 완장, 창가의 팔찌, 그 다음에 차원의 망토 제작서, 그 다음에 영웅 마력이 깃든 목걸이 상자 5개, 전설 등급에서는 깨어난 유성우 봉인함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깨어난 유성우 수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축복의 영어석 정화수, 요거는 신화석 가든 그 정화수죠. 아, 일단은 깨어난 봉인함, 깨어난 수정 이두개 얻으면 은 완전 대박이겠네요 하루에 세번 하루에 세번 nope. 5일이면 충분히 15번 구매 다 가능합니다 오후 8시 40분 필드 보스 하는 20분 전에 할수 있으니까 꼭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과금 이벤트죠 과금 uh. 이벤트 자 크리스마스 조화 수집 미션도 생겼습니다 요거 이제 다들 많이 해보셔서 알거예요 패키지 상품 살때 나오는 이번엔 크리스마스 주화가 나오고요이 크리스마스 주화로 이 동료 보상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소 주화 6개부터 이제 영웅 동료 확정으로 얻을 수 있고 모두 다 달성하게 되면은 이 뽑기 스노우펜과아이스펜이 들어있는 이부화 뽑기 열묶음을 받게 됩니다 어, 확률아웃이라고 되어있는데 얼만큼 나올지는 잘 모르겠군요 자 우리 무과금 분들도 여기 들어가셔서 자 크리스마스 한정에 들어가셔서 여맨 오른쪽 보시면은 이 300만 골드로 주화 한개 구매 가능하거든요. 자 요거 구매하셔서 이렇게 휘기동료 휘기동료 한개를 봐줄 수가 있습니다. 아 중복이 떴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벤트인 어해피뉴이어 이벤트 돌림판 이벤트가 있거든요. 자 지금 점검 후부터 별도관내까지입니다. 요거는 좀 기간 길거라 예상되긴 한데 항상 종료일이 없는 것들은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점. 자, 이 돌림판의 내용은 이벤트 기간 동안 몬스터 처치할 때 눈송이 조각을 얻는다고 합니다. 눈송이 조각은 현재 요렇게 생겼고요. 현재 저 지금 토벌하면서 17개 정도 먹었네요. 자, 획득 가능한 구역은 바로 실루나스에서는 헤렌디아, 미톤 초원 루나트라에서는 붕괴 사막, 망각의 산 위선의 초원에서만 획득이 가능합니다. 그 밑에 지역은 어, 드랍이 안 돼요. 자, 여기서 얻은 것들 아까 조각 보였죠? 그 조각 10개를 눈송이 한개로 교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교환 방법은 V4 상점에서 이벤트 상점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 들어가시면은 10개랑 10개당 한개씩 눈송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 하루 최대 25개까지만 바꿀 수가 있네요 바꾼 뒤에는 교환소 돌림판 들어가시면 새롭게 생겼습니다 음, 여기서 100회차 와 이거 엄청난데 100회차? 100회차부터 카셀의 황금 주문서로 받고요 여기서 받는 주문서는 2월 28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300회차 때 맹약의 주문서 400회차 돌릴때는 아스카탄의 성장지원 주문서 500회차 돌리게 되면 오든의 성장 주문서를 받게 됩니다. 자, 이 돌림판 안에서는 이런 아이템들을 받을 수 있고요. 주요 봐야 할게 전설치르 영웅 별조각 상자 그 다음에 의외로 이상한 게부렐란이 들어있고요. 황혼의 마석종수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또 봐야할게 카셀의 황금 주문서, 아스카탄 주문서 나오고요. 맹약의 주문서까지 나오긴 합니다. 그 외에는 어, 이게 그렇게 썩 괜찮진 않네요. 이수직용이 강화된 걸로 나오면 은참 좋을텐데 제 생각에는 빵강, 영광짜리 나올 것 같고요. 자 이게 0%에서 90%까지고 이제 100% 됐을 때 100% 보상입니다. 100% 보상은 신화 영원석 선택상자 네, 징벌자의 마성묘야 영웅 스킬 교본 선택 상자 그 외에 이제 축복받은 영어서그 다음에 축복받은 주문서들 저주 주문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심판자의 마석 묘약도 있고 어 여기 함정이 있네요 영웅 별조각 선택 이것도 들어있고 황혼의 마석 정수 이것도 이제 함정 같은데 그냥 눈부신 강화 주문서 상자 50개 와 여기 왜 들어있지? 이것도 함정이 들어있네요 그 다음에 5등 성장 주문서 요거 들어있고 희귀동료 1개 그 다음에 영웅 아 희귀마석인데? 박군에서 라즈카 희귀마서 희귀별조가 희귀스킬 화려한 스킬교본 선택상자 5개짜리 그다음에 희귀 패시브스킬교본 랜덤상자 의외로 100%인데 좀 함정이 많이 있습니다 별로 갖고 싶지가 않은 것들도 있는데 그 외에 아티팩트 각성의 기원 무기각성의 기원 장신구 방어구까지 이상한게 많아 그다음 지혜의 원천 아티팩트가 포함된거 1개짜리 지혜의 원천상자 선택 10개짜리 요거 이제 아티팩트 포함이 안적혀있네요 그 다음에 아스카탄의 성장지원, 맹양의 지원, 뭐 실버별, 골드로 상자까지 뭐 100%인데 별로 얻을 게 없다 위에 요거 4개, 위에 요거 4개랑 예, 요 위에 4개밖에 별로 탐나는 게 없네요 자 해당 아이템들은 모두 귀속된 상태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행운기의 지는 캐릭터당 누적이 되며 행운기의 지는 100% 보상은 반복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캐릭터당이니깐 부캐릭도 가능하단 소리겠죠? 아, 하지만 이 아이템들을 봐서는 부캐릭까지 열심히 돌릴 필요는 없어 보인다는 점요 브렐란... 이 브렐란... 안 준지 꽤 됐었는데 갑자기 또 브렐란을 이렇게 주게 되네요 아무래도 신규 유저분들 장비 수집하라고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신규로 추가된 컨텐츠 신규 장비 두 가지 또 이벤트까지 알아봤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